안녕하세요 벨리입니다. 오늘은 새차 해볼겁니다. 음.. 별건 없고 물 한번 뿌리고 물 한번 뿌리고 이제 액티브 폼, 세제 폼 한번 뿌리고 5분 기다렸다가 다시 물 한번 뿌리고 하면 됩니다. 한번 음, 해볼까요? 렛츠로 아이게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으면 여기 머플러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. 똥꼬에 물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품 Gracias. 5분 정도 쉬어주면 됩니다. Beep. <laughs> 그리고, 전자단계 위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거 찰수가 다름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차하시고 가서 체인 루브만 좀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